K 양산 마이너스 B, B, S 분의 아0 A. A, S 분의 B, C, X 는 S 분의 B, 플러스 S, B, 여기다가 B, C 분의 A, S 를 곱해주는 X 는 S, S 없어지고 B, B 없어지니까 cos 어. T 분의 a plus a s i n t, c o s i n t 분의 a plus a s i n t. 근데 여기서 여기 저기, 저기 점을 제가 또 알파인가 뭐로 정해주고 각뭐 b 다시 알파, 그다음에 a 다시는 각 A, O, B 와 같이 2 분의 파 이고, 이각 A, B, O 는각 B, A, O는 각, 각 B, 는 B, 각 B, A, B, A, B, A, B, A, B, A, B, A, B, A, A, B, B, 이거였구나. 이건가? 삼각형 A-O, 아, 알파, B-는 닮음이다. 따라서,